<웃음> 앞에 이름 뭐야? 마라 <웃음> 마라 아니야. 아, 뭐야? 마마. 엄마미야. 맘마미. 맘마미야. 맘마미. 미야. <웃음> 맘마미야 맘마 응. 맘미야. 맘마미야. 어. 맘마미야. 그럼 맘마 마라 마라탕 거야? 마라탕. <웃음> 마라탕이야? 너거 무서워서? 무섭지나? <웃음> 뭐야? 뭐야? 몰라 응? 음? 이로 가야돼 일단 자리부터 잡아야 될 것. 같아. A few minutes later. 근데 여기 노래 너무 시끄럽다. No No No m e t n a p e h w t c a t c o m t s t e r h e n a w a p h a p t 건도 있어 미쳤다. 아 사진 찍을 거야? 그러면 줄서 줄서 줄서 여기 서면 돼. 니아, 브이오키, 송, 겉으로 만이야, 귀엽다, 오, 귀... 귀엽잖아. 귀엽잖아. 귀엽잖아. 귀엽잖아. 귀엽다. 귀엽 여자 남자? 그엽 몰라 다 귀엽다. 귀엽다. 귀다 귀엽다. 귀엽다. 귀엽다. 귀엽다. 와이 진짜 사람 많나? 어? <웃음> 곱창인데? 곱창? 곱창같이 생겼다, 여기. 봐봐, 여기. 곱창 스타일. 곱창이. 그러하다. 곱창 봐봐 맞지? 귀엽다 이거 귀엽다 응 그게 더 예쁘다 이거? 그냥 내 생각에는 이거? 응 i n d 가 i y 아다안 안 돼? 고마워 <웃음> 아니야. 안 고마워? 고맙지 마. 안기세요안 닿았어. <웃음> 짝 냄새. <웃음>